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원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어내는 깎아치는 스윙이 아니라 인에서 아웃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려주면서 스윙을 할수 있는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인아웃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공이 자연스러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로우 구질이 나오게 돼서 거리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사이드 아웃 궤도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어퍼 블로우 스윙을 만들어주면서 공이 충분히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볼의 탄도를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의 장점은 덤비면서 치시는 분들의 특징, 하이볼, 드라이버 거리가 공이 찍혀 맞으면서 100m 정도밖에 아주 높게 뜨면서 100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는. 그럼 하이볼을 없애줄 수 있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바른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잘못된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 연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피하셔도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부드럽고 편한 안 스윙 궤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잘못 연습하시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 가장 잘못된 방법은 자,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해서 억지로 손을 이렇게 아래로 돌려서 내려오는 이런 스윙으로 인사이드 아웃 궤도를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지나치게 처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요첫 번째,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굳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뒷땅이 나요. 자두 번째 잘못된 동작, 몸을 옆으로 돌려주는 상태에서 뒷땅을안 내려면 내가 몸을 틀어줘야 되는데 몸을 틀어주게 되면 골반이 지나치게 옆으로 빠지게 되면서 몸과 손과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면 은 캐스팅 동작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극단적인 공이, 극단적으로 공이 굴러가거나 혹은 슬라이스가 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윙이 진행이 돼야되는데힘라인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을 왼쪽으로 보내려고 덮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못된 동작이 아닌 올바른 동작으로 인하웃 스윙 궤도를 잡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백스윙은 정상적으로 가시되 다운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몸이 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양팔을 아래쪽으로 툭 떨어뜨리면서 펴주시는 연습을 몇번 해주시면 돼요. 자 어느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되냐내 발라인에 맞춰서 공을 하나 놓으시고 1m 정도 오른쪽에 공을 하나 놓으시고 그 공방향으로 내 양팔이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땡기거나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오른발 1m 정도 오른쪽으로 양팔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뻗어지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몸을 그대로 턴을 해주시기만 하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안에서 들어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자 백스윙이 갔으면 클럽을 떨어뜨려 주시고 헤드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양팔 팔꿈치를 아래로 펴주시면서 팔을 떨어뜨려서 헤드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디턴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스퀘어가 되게 돼요 클럽 베이스가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워 떨어뜨려주고 돌아주면 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아웃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팔로우 때 치키링도 없어지고 양팔이 쭉 길게 뻗어지는 멀리 길게 뻗어지는 팔로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용이 가능한 뭐 물건들이 있다 하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잡았을 때내 샤프트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만들어주시고 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기울기와 같은 각도로 클럽을 내려주는 연습 양팔 팔꿈치가 쭉 뻗어지면서 이 클럽 샤프트의 기울기와 장애물의 기울기가 같게 셋업 때의 기울기, 다운스윙 때의 기울기가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클럽이 기울어지게 만들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이드에서 클럽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이 연습을 하실 때의 핵심은 초반에는 몸을 최대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양팔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팔이 펴진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웃으로 스퀘어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하체 리드를 지나치게 많이 한 나머지 팔이 떨어지기 전에 몸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미 클럽은 바깥에서 들어올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네. 백스윙 갔으면 내 명치가 뒤를 보는 상황에서 내 몸이 턴을 하기 전에 클럽이 떨어뜨려지고 클럽을 던진다고 라 하죠. 양팔 팔꿈치를 공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몸이 기다려주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몸이 회전을 해주면 은 자연스러운 인사, 인사이드아웃 궤도가 나오게 돼요. 여기 핵심은 오른발에 있습니다. 자, 백스윙 간 상태에서 팔이 뻗어질 때까지 오른발을 붙여놓고 몸의 회전을 억제시켜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이드 아웃스윙 궤도가 나오게 되면서 볼이 출발이 우측으로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볼이 우측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면 은 그때부터는 바디턴과 약간씩 같이 들어가주셔도 돼요. 팔이 뻗어지면서 몸턴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과도한 인아웃 스윙이 아니라 아주 적당한 인아웃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볼의 구질이 훨씬 더 이쁜 드로우 구질로 바뀌게 됩니다. 당장 연습하셔야 될 거는 몸의 이용을 억제해 두시고 팔부터 던져 주시고 양팔이 펴지고 던져진 상태에서 바디턴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억제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신다면좀더 편하게 인아웃 스윙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